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자음 첫소리 구분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스, 스, 즈, 쯔, 츠를 구분하는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스, 쓰, 즈, 쯔, 스즈, 츠 이렇게 따로 있는 문제는 앞에 1번에 가시면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창에 가시면 이 자료가 올려져 있는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같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치마 치마 세모 세모 초코파이 초코파이 소다소다 주사 주사 찌푸리다 찌푸리다 차표, 차표 세, 세 스시, 스시 저기, 저기 소파, 소파 치과, 치과. 다음, 똑같은 첫 소리를 쓰는 겁니다 치마, 치마, 치이 쓰시면 됩니다 치 세모, 세 세모 세수, 세수, 세 쓰시면 됩니다 지우개, 지우개, 지입니다 사, 사 자다, 자다, 자입니다 치타, 치타 치입니다. 찌르다 찌르다 찌입니다. 체조 체조 체입니다. 시계 시계 시입니다. 쓰다 쓰다 쓰입니다. 쓰러지다 쓰러지다 쓰입니다. 또 쓰는 거지요? 지구 지구 지입니다. 사자. 사자. 사입니다. 체리. 체리. 체입니다. 시소. 시소. 시입니다. 차. 차. 차입니다. 씨. 씨. 씨입니다. 초. 초. 초입니다. 샤워. 샤워. 샤입니다. 소라, 소라 소입니다. 제비, 제비, 제입니다. 찌개, 찌개, 찌입니다. 저고리, 저고리, 저입니다. 두 단어의 같은 첫소리 찾는 거지요. 치즈, 치마, 치즈, 치마, 스키? 스파게티, 스키, 스파게티. 자, 자두, 자, 자두. 사과, 사과하다, 사과, 사과하다. 시소, 시계, 시소, 시계. 세모, 세수, 세모, 세수. 차표, 차, 차표, 차. 주유소, 주차, 주유소, 주차. 지구, 지도, 지구, 지도. 스케이트, 스쿠터, 스케이트, 스쿠터. 소나무, 소라, 소나무, 소라. 체리, 체스, 체리, 체스. 소, 소시지, 소, 소시지. 제비, 제사, 제비, 제사. 주머니 주스 주머니 주스 지우게 지치다 지우게 지치다 싸다 싸우다 싸다 싸우다 찌다 찌르다 찌다 찌르다 자리 자르다 자리 자르다 새 새우 새 새우 쓰다 쓰러지다 쓰다 쓰러지다 찌개 찌그러지다 찌개 찌그러지다 셔츠 셔터 셔츠 셔터 사다리 사 사다리 사 맞는 말을 찾아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치마 쓰셨고요 소파 소파입니다, 소파 쓰다, 쓰다, 쓰다입니다 채소, 채소, 채소입니다 자라, 자라, 자라입니다 사자, 사자 사자입니다. 사다, 사다, 사다입니다. 찌개, 찌개, 찌개입니다. 치즈, 치즈, 치즈입니다. 자세, 자세, 자세입니다. 스 쓰, 즈, 즈, 츠 구분하는 문제 다 풀어보시고 이해하셨나요? 부지런히 공부하셔서 한글은 소리 글자입니다. 뜻을 몰라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게 공부하시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